아니 난 광고라도 광고지만광고째 맛있다니까 광고라도 말 없으면은 얼굴 표시가 나요 안녕하세요 에너지언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인사드린 이유는 제가 지금 방금 태닝을 다왔어요 그래서 손바닥에 태닝로션 잔뜩 배있어서 지금 막 요래 요래 요래 <웃음>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 미스터피자의 신메뉴입니다 미스터피자에서 사이드로 신메뉴가 나왔다고 해요 어, 바로 오븐베이크 윙맹봉인데요 미스터피자 피자 잘하잖아 근데 사이드로 윙맹봉까지 치킨까지 나왔어요 와 이거 안 먹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븐베이크 윙맹봉은 두 가지로 출시가 된대요 어 하나는 하프 박스 8조각이 들어있고요. 하나는 윙박스. 무려 16조각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윙박스입니다. 윙박스. 16조각짜리. 어, 이 윙박스를 구입하시게 되면 소스를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가지인데,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 소스는 오리지널 소스, 허니 간장 소스, 텍사스 비비키 소스, 잭단열 소스가 있는데, 이 이름만 들어보면 오리지널 소스와 허니 간장은 약간 한국식 맛 같고, 텍사스 비비키 소스와 잭단열 소스는 약간 미국식 그런 맛이 아닐까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한국식의 맛, 바로 오리지널. 오리지널 한번 먹어봐야죠. 그리고 달달하고 짭조름한 허니간장.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제품들은 모두 미스터 피자의 프로모션과 할인 적용이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거 좀 참고해보시고 제가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갑을 착용하고 한번 열어볼게요. 가 먹기 편하게 보기 편하고 먹기 편하게 이렇게 그래서 담았어요. 이거 보여? 휴...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쪽에 있는 게 허니 간장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오리지널 오리지널. 와, 아, 오리지널 윤기 나는 거 보세요. 와, 대박이야, 대박, 대박. 와, 너무 맛있어 보여. 일 이제 저는 이거 오븐베이크 말을 듣자마자 오븐베이크 윙윙봉 말을 듣자마자 생각나는게 콜라 생각나지만 약간 음, 맥주한주같은거예요맥주한주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어, 낮이라서 맥주 마시는좀 그렇고 무알콜 무알콜 맥주랑 함께 이 미스터피자의 신메뉴 오븐베이크 윙윙봉을 한번 먹어볼게요 와.. 맥주를 이렇게 이렇게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잘어것 같아요 우선 한잔 아, 여러분 뭐부터 먹어볼까요? 우선 오리지널. 여러분 윤기 장난이죠 윤기. 와, 진짜 맛있겠다. 음, 약간 매콤한도 있는데? 응? 너무 부드럽다. 너무 부드러워. 나이 부분 넣어좋어댑들 부분 완전 맛있어 완전 음 피자랑 같이 먹으면 너무 잘 어울 릴것 같은 그런 그런 짝꿍의 맛와 이렇게 잡고 달달하니 어. 어, 윤기가 너무 잘어나서 너무 맛있다 보기에도 윤기가 잘 흐르니까 보기에도 좋고 맛도 달달해서 너무 맛있고 윙이랑 봉이라서 그런지 너무너무 부드러워 다음은 허니간장 맛 허니간장 맛은 알죠? 우리 달달하고 짝쪼름한 이 허니간장 맛 이게 이렇게 보면 몰라 근데 딱 보면요 보이시죠? 차이 보이시나요? 얘가 좀 색이 진하고, 인기가 더 많아. 오. 그러면, 허니 간장만 또 먹어보겠습니다. 음? 제 입맛에는, 요, 허니, 그, 오리지널이 더 간세요. 음. 그래서 그런지, 허니 간장도 맛있는데, 오리지널 진짜 맛있다. 오리지널이 진짜 맛있다. 음? 어디든 기본이 맛있어야 돼. 기본이. 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상도 아니야. 이게 적당히 근데 매콤한 맛이 있어가지고 질리지가 않을 것 같아. 그랬잖아요 달기만 하면 질려 빨리. 근데 매콤한 맛이 깔려 있네. 그 매콤함이 과하지 않아서 좋아. 니난 광고라도 광고지만 광고째만 맛있다니까? 광고라도 맛없으면 얼굴 표시가 나요. 근데 아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윙을 먹을 때는 끝에를 이렇게 뜯어주고 아 이렇게 너무 부드러우니까 그래 이렇게 힘만 줘도 발리네 음. 아 분명 우리 전에 맛있었는데 이거 또 먹다 보니까 또헐려냄 맛도 맛있네 별로는 둘레 맛있다 물론, 콜라랑 맛있을 것 같은데, 맥주랑 딱일 것 같아요. 요즘 피맥도 기 있는데, 치맥도, 치맥은 말해 뭐해. 피맥도 인기지만, 치맥은 원래 말해 뭐해. 근데 얘 피자랑 이렇게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얘가 매콤한 맛도 있고, 달달한 맛도 있어서, 그 피자의 치즈함과, 그 빵에 싸먹는 거잖아. 피자가, 빵피, 요, 피자도, 요런 거 같이 먹으면 진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얘는 뭘까요? 음. 이렇게 여길 잡고, 오늘은 미스터피자의 사이드 신메뉴죠오븐메이크 윙앤봉을 먹어봤는데요 와 미스터피자 피자만 잘하는게 아니라 사이드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최고야 최고 최고 어. 제가 이오븐메이크 윙앤봉을 보고 딱느낀점맨 처음에 봤을 때는 16조각인데 어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음, 반신반의 했었거든요 근데 저 지금 6조각 먹어도 너무너무 별로요 그리고, 미스터 피자 시킬 때, 피자 시키고 저거 사이드로 시키실 거 아니에요. 거기다 보니까, 뭐, 16조각은 정말 3, 4인이 먹었을 때시켜셔도될것 같고, 자, 1, 2인이 드실 때는 하프 박스 시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와,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 맛을 보자면은, 어, 오리지널 맛은 약간, 그, 달달한 닭강정 맛. 그런 맛이고, 허니간정 맛은 달달하고 짭조름한 맛이에요. 근데 그, 안에 베이스가 약간 매콤함이 깔려 있어. 매콤함이 깔렸다 보니까 질리지 어, 않게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배만 안 불렸으면 저거 다 먹었다 진짜. 어, 배불러서 그렇지. 여섯 조각 먹고 배 부른 사람 많겠죠? 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저 오늘 한개다 먹었거든요. 여태까지. 어다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양 많아 어 다음에는 진짜 덱다니엘 소스랑 텍사스 비비큐 소스 먹어봐서 약간 미국의 맛을 한번 찐하게 느껴보고 싶어요 미국은 안 까봤지만 미국의 맛을 느껴보고 싶어요 아 진짜 그리고 윙하고 봉이다 보니까 고기도 너무 부드럽고 너무너무 괜찮던 것 같아요. 음. 다음엔 피자랑 이렇게 싸가지고 같이 먹으면 진짜 대박일 것 같아. 조만간 한번 그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리뷰 영상을 찍잖아요. 저는 이런 제 리뷰 영상이 여러분이 이렇게 신메뉴나 다른 거 선택하실 때제 리뷰 영상 보시고 어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리 광고가 들어왔어도 맛이 없으면은 이렇게 목소리 톤도 안 올라가고 좀 그런 편이거든요 얼굴 다 드러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제 제 리뷰 영상은 믿고 보셔도 될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신메이나뭘 봤을 때 선택할 때좀더 편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